저는 내관련다 네,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6월 중순을 넘기면서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. 이제 여름이다 싶은데요. 여름 휴가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대부분 피서지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 미리 차량 점검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름 휴가철 차량의 에어컨 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. 오늘은 무심히 지나쳤던 단순한 부품이지만 누구나 쉽게 교환을 해서 여름 휴가를 좀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부품이 어떤 것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튜브그 부품을 알려주기 전에 잘 알겠지만 냉각수의 역할을 간단하게 알아볼까? 냉각수는 실린더 주변을 돌면서 엔진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름처럼 기온이 높을 때는 냉각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거지. 자동차의 냉각 시스템에 관련해 점검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. 냉각수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워터펌프와 엔진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서머스텟이 있는데 이런 부품 외에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 꽤 교환 점검이 가능한 중요한 부품이 있어 자동차의 본닛을 열어보면 앞쪽에 있는 라디오테의 캡이야 그런데 이 캡이 단순히 냉각수가 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뚜껑의 역할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뚜껑이 왜 중요한지 일단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고 단면을 보면 그림처럼 돼있고 안쪽과 이곳에 고무 재질의 개스킷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압력 밸브고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이 진공 밸브인데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눌러보면 압력 밸브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가운데 진공 밸브도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당겨 보면 밸브가 움직이게 돼 있어. 이렇게 압력 밸브와 진공 밸브가 있는 이유는 압력이 높을 때, 그러니까 냉각수가 뜨거워지고 냉각수의 부피가 커지고 팽창돼 압력이 커지면 스프링의 장력을 밀어 압력 밸브가 열리면서 냉각수를 보조 탱크로 밀어낼 수 있도록 하고, 반대로 압력이 낮을 때는 그러니까 냉각이 되고 냉각수의 부피가 작아져서 진공이 생겼을 때 대기 압력으로 진공 밸브가 열리면서 보조 탱크의 냉각수가 라디에이터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압력을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 거야. 그런데 지금 보는 이 캡은 조금 오래, 사용한 캡인데 캡이 안쪽 위아래에 있는 고무 게스킷이 오랫동안 고열을 견디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무가 딱딱하게 경화되고 늘어나고 일부는 찢기는 현상까지 발생돼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경우인데 이 때문에 간혹 냉각수가 오버히트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 그냥 뚜껑 용도로만 알았었는데 캡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대부분은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의 연식이 조금 오래되었다 싶을 땐 휴가 전에 라디오에텍 캡을 한 번쯤 열어 살펴보고 혹시라도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여름 휴가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도 하고 근육도 만들어보고 나름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요. 좀더 시원하고 즐거운 휴가가 되시려면 출발하시기 전에 꼭 차량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. 내 차의 캡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. 아, 그리고 점검 시꼭 열을 충분히 식힌 후 캡을 열어야 합니다. 올여름 시원한 휴가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내 네, 차는 저는... 내관련다 네, 수고했어, 덩티뷰.